우리 근데 이거 화성인들에 대한 발전 과제는 진행이 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. 이번에 진행 조금했잖아, 조금. 어, 조금 맞아. 했는데 이거 근데 여기 보면 캐피탈 퍼니시먼트 이래가지고 루터를 죽여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. 마을 찾아야 될것 같은 기분이 좀 들긴 하는데 나는. 돌아다녀야 되나 진짜. 그러니까 돌아다녀야 될것 같은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. 그럼 오늘의 선생님 돌립니다. 예, 피, 예. 피카츄 제발 최 캐빈, 제발 최 캐빈, 제발 최 캐빈, 제발 최캐 오늘의 체크해, 선생님은 누굴일까요 제발 체크빈 떵떵나. <웃음> <인. 웃음> 저기 근데 저번에 한 선생님은 안 하는 약간 옛날엔 그런 시스템이 있었잖아요. 있었죠. 아, 이번은 컨텐츠 예. 초기라 아직 업데이트 전이라서 그런 시스템은 없음. <웃음> 선생님. 한 번만. 한 번만 한 번만 더 돌려볼까요? 한 번만. 오케이! 오늘의 잡았취네, 선생님은 잡았취네. 누굴까요? 잡았취네. 오, 단테나. 인생. 선생 뭐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선생님이 출석 부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 네네. 선생님, 고등학교 오등한 자리 들어가요. 있어요. 너 여기 머리 박아. 선생님 머리 박아 선생님 머리 박아 오늘 뭐 뮤지컬 한번 하고싶으신가? 너 자신있냐? 어. 어. 강대강. 어? 강대강 강대강 강대강 너 내가 스킨 바꿔고 뮤지컬 시킬거야 자꾸 그러면? <웃음> 해보자는거지? 오늘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봐 머리 박아 일단 그래서 <웃음> 하더라도 머리 일단 박아 안 박아? 나 뭐야 안 박아. 는와 우와 우와 우와. 나녹음안 된다. 우와 우와. 선생님 잘못했어. 아. 자 출석을 부를게요. 알람이. 네. 시엔. 안 나왔고. 캐빈. 네. 예 예. 또 싸운다 나가. 나가! 나가! 피해! 제발! 제발! 피해! 아버지 뭐 하시노? 군인인데 나라를 지키시느라 슬고 많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어, 화했다! 안 아, 들어가. 어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안온거 같습니다. 아, 한 팬이는 결석이고. 아, 저 왔습니다, 선생님. 한 팬이 왔는데 왜 대답을 안 해? 반응이야? <웃음> 못 들었어, 아, 못들었어 선생님 아못거었어 이거 이거 이거 만 있지 3점, 말고. 거 예, 이거 연비. 이왜 없지 근데 연비? 이 어디 거방지게 선생님 부르시는데 멀리서 대거만 해? 그거 그러니까. 이거 남자 목소리가 나지?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로거 정말 대출이 뭔지 보여줘? 지금 뭐하는거선생 이거 이거 <웃음>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면 안되지 어? 너 이거 이거 이거 그래, 연변너 벌써. 뭐 말이야, 너도 뭐. 너 같이 벌써 둘이. 그래? 둘이 나른이성. 아니, 어이 선생님은 맨날 벌만 세워. 그러니까. 사랑. 그러니까 왜 선생님 옆에서 누가 싸우래지 그 기분, 그 기분 나쁘면 지금 뭐딱 벌만 세우는 거 아니야? 지 기분 아니, 나쁜 선생님, 선생님한테 아니. 지 기분 나쁘 면이라니. 야 그렇게 말하니까 벌 세우는 거지. 하면 <웃음> 너도 선생님 죽여. <웃음> 넌 누구 편이야? <웃음> 나 이제 선생님 편이야. 선생님 사랑해요. 오늘은 그러면은 네. 오늘의 도전 과제를 해보자꾸나 오늘의 도전 과제 가 혹시 제안을 해봐도 될까요? 이 학교의 그럼. 헤르미온 역할인 제가 말이에요 이거 어때요? 리서치 테이블 얻기 음. 여기 보면 히터 북스라고 해가지고 리서치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 수 있대요 선생님 어,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와우. 어떻게 만드는지 네. 한번 알아볼까? 그러면은 그거를 알아오면은 저한테 능력 변경권을 주셔야 돼요, 선생님. 그건 이제 한번 다들 두루두루 잘하는 걸 보고 <웃음> 생각하겠구나. 말이 바뀌시네요, 선생님. 음. 선생님, 제가 알아왔어요. 리서치 바이알이랑 나무 7개 그리고 랜턴 하나 있으면 돼요. 야! 오, 잘했네. 아, 저런 얌시 같은 녀석. 근데 이거 리서치 바이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지, 이건? 그거 만드는 게 아니고 리서치 북으로 연구하면 하나씩 떨어지는데 그거 하나? 그리고 환자 일곱 개 랜턴 렌턴... 맞구나? 맞아요 책 만들어줄까? 누구? 어? 저 다이어리 주세요 나도 두 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 연구한 다음에 네. 집 옆에 화성인 있는데 싸우러 갈 사람? 어? 나 싸우러 갈래 그러면 지금 어? 너희들 선생님 허락도 없이 어디 가는 거니? 저요? 화성인이랑 치고받고 싸우러 갈 건데요 선생님 진정해봐 어이 거기 거기 알람이 학생 돌아오세요 안되겠어 어. 선생님한테 말도 안하고 먼저 가려고 하다니 자 어디 화성인이 어디 있니 저쪽 강해요 그럼 지금 가려 지금이요 가지 말래 놓고 아! 미친 사람인가 아! 아! 라미야 에? 원포 우리 두 명이야 우리. 좋아. 너 어디 갔어, 애들? 너 뒤에. 아. 그렇지. 오케이.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세다고 우리는. 델라웨어 스매시. 오 오. 선생님 그러면 저희 오늘 소풍 가면 안 돼요? 소풍 어디가 좋을까? 마을을 찾고 싶은데요. 그럼 한번 마을을 찾는 여행을 떠나볼까? 다들 유치원을 모여보렴. 네. 잠깐만 있어보세요 아 맞다 얘들아 미안 나 참을 수가 없어 더이상 뭘응가너변비야 아. 야! 일을 저런 걸로 시킬거야 너? 선생님한테? <웃음> 케빈이 혹시 껍데기 좋아하니? 아 예? 껍데기요? 예수 껍데기 좋아하니? 대껍 좋아해요 아 진짜? 그럼 예. 여기 내려와 오렴 예. 이제 돼지 껍데기 보다 맛있는 소 껍데기를 줄게 <웃음> 선생님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하세요? 어린 선생님, 질공질공하잖아요, 어, 소 껍데기란다? 선생님 소 껍데기는 알겠는데 질겅질겅 하잖아요 껌도 아니고 아니란다 잘 구우면 맛있을 거란다 아니 이건 구워도 저기요! 이거 제가 듣기로는 이탈리아 소가죽이라 들었는데 구워도 돼요? 어, 아, 아, 그럼 이상하다 잠깐! 이거 <웃음> 이탈리아 소가죽이면 가방 만들어야 돼, 내조 <웃음> 아니 근데 진짜 어 맛있겠다. 어? 음... 기다려보렴. 어떻게 해. 안 돼. 이소 들을. 한만 구울까? 기다려봐. 안 된다고. 아! 그냥 손 대지 마, 손 대지 마. 쳤어손 대지 마. 선생님이 구울 거야. <웃음> 선생님 고기를 아주 잘 구워요. 선생님. 왜그러럼저 불을 아주 잘 써요. 어, 한번 써볼래? 아니야, 돼, <웃음> 아니야 다 아니야. 죽었다! 아, 다 죽는다 이거! 야 이거 다 죽.. 어? 다 안죽었다 어? 다 죽었.. 다나오자아 그럼 이제.. 나온 애들은 이제.. 고기로 만드는 건데그 춘시가 일단 여기 큰아이부터 한번태워보자구나네아 아, 그러면 조금 안전하게 <웃음> 음.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유 잘 굽는다 이한 마리 더 있네. 이한 마리 더 있네. 맛있겠다. 됐다. 아휴 이제 작은 애들은 연비 알아서 넣어주겠지? <웃음> 자, 여기 케빈이를 위한 네. 스테이크 대게를 8 개를 구웠단다. 와우. 나 하나만. 하나 정도는 줄수 있지. 하지만 라미야, 어? 우리는 원포올인데왜 너와 나투포올이지 <웃음> 맘에 들지 않아. <웃음> 음. 그럼 어떻게 <어떡해>. 다시 봐까? <웃음> 그게 무슨 말이야, 시에나. 아니, 뭐 투포올인데 원포올이라 그러면은 둘이 맞다 했던 서 진짜 원포올을 가리는 게 맞지 않나. 아 아니야, 음. 사실은 마음에 들진 않는데. 내, 내가 질것 같아. 아 기다려 봐. 그러면 둘이 이렇게 사이 좋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끝이 캡이나. 그래 그래. 선생님 저희 마을 찾으러 가려면 빨리요. 무서우니까요. 그럴까? 제칼 들었어요. 가볼까? 예. 너그럼 위험한 거 어디서 갖고 있는 거니? 저는 이거를 써야 주변 사람들이 안 다쳐요. 선생님 저. 잠깐만. 저 말이 더 무서운데? <웃음> 선생님 저 빨리. 하다는 얘기잖아. 그리고 말 너무 무섭건나? <웃음> <사람은> 아니 진짜인데스케쓰는거 <웃음> 보다 얘가 제일 나을텐데? <웃음> 자 그러면 오늘 소풍가기전에 출석을 한번 불러볼게요 네 알람이 네 준식이 네 베빈이 예예 한편빛쏠연비 아예예예 그럼 가자꾸나 선생님 한편이 죽여도 돼요? 왜요? 왜 죽이려고 하니? <웃음> 자꾸 따라 이거 눈 응? 너무 아파. 이거 따라다니면서 응. 때리는 게 아니라 붙으면 때린 거란다. 난 내가 갈때 이놈이... 가고 있는데 옆에서 때리고 있어요 프로 와가지고. 너가 붙잖아 자꾸 한 팬이한테. 나는 맞으려고 난 이쪽에 있었네 이 게임이 라니까아나 이거 참 미안. 너가 붙으니까 아프. 자 그러면은. 이 총아 아니야. 자 라미는 지금 한 팬한테 불만 있는 거다 그지? 응. 음. 싸워서 이겨라. 아 선생 나중에 놀면 안 돼. 내가 나한 번. 하고... 우와. 라믹 승! 응! 선생님, 선생님 왼쪽에 화성인이 적이... 있어요! 화성인이 있다고? 어디있니 화성인이? 왼쪽이요! 가서 찢어라 예. 가서 찢어 고! 선생님 어? 혹시 저희는 학생이 아니라 포켓몬인가요? 야 이거 그거야! 컷! 컷. 오! 지질래? 아니 죽어있던 화성인이었어 죽어있던 화성인 아 그런 거야? 어어 근데 여기 사람 있다! 응? 어디? 저기 꽃밭 옆에 저기 봐 어, 어, 우리 어둠 속에서 어, 어? 지켜보고 어? 있는 어? 어? 어? 우와! 뭐지? 이 사람 말안 걸어지고 잠시만 근데 얼굴이 있잖아 나 이거 이 사람 어이 사람 얼굴 왜본거 같지? 왜나 때려? 왜나 때려. 때려? 이 사람 루터 아니야? 루터? 이 사람이 루턴가봐 됐다! 진짜! 어. 이 사람이 루터였어! 얘들아 괜찮니? 네? 방금 엄청 위험한 사람이었단다 아 그런가요? 그럼! 그러면 루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선생님? 이제 선생님이 죽을 뻔한 걸 보니까 위험한 사람이란다 얘들아 <목소리> 고기를 모아서 고기를 같이 구워보자 너도 선생님. 있잖니? 네 고기를 구워봅시다 오케이 왜 얘가 모아요 선생님? <웃음> 왜 너가 먹냐? <웃음> <웃음>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됐다 됐아야야 선생님 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주세요 다 주세요 자 우리 그럼 네, 고기를 분배하기 앞서서 우리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 한번 정해볼까? 아니, 선생님. 아니 일단 공평하게 하나씩 주자 하나씩? 응. 알았어요 하나씩다 되잖아 자몇 명이죠 지금?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명이네요 한 명은 없는 셈치고 뭐, 나, 나고 나고 됐네 한명둘셋넷 아. 여기 다섯 여기 케빈이 것까지 다섯 연빈은 혹시 땅에서 걷는 법을 까먹어버린 거야? 음. 한번 풀면은 다시 귀찮아지거든. 슛. 아. 아. 아 야, 방금 먹었는데 안 씨. 드려? 아 방금 밥 먹었는데 헤헤! <웃음> 잼냈다. <씨. 웃음> <웃음> 선생님 또 싸워요, 그새. <웃음> 야, 진짜 돌비 내리는 어, 돌비? 고기 일단 주렴 선생님한테. 제가 주고 싶어요, 애들한테. 선생님 건 따로 줄게요. 아... 어, 아우, 선생님! 아우, 아우. 아우. <웃음> 케빈이가 선생님 거 뺏어먹을라 했어요! 아오! 자 그럼 음. 케빈이부터 머리를 조아려 볼래? 아휴 이쁘다! 진행하러! <웃음> <웃음> 연비도 머리를 조아려 볼래? 아휴 이쁘다! 선생님? <웃음> 케빈이가 두개다 먹었어 연비야! 아사아사사 사. 아싸 라미도 얘드라. 머리를 좋아하리렴? 아들아 <웃음> 남의 걸 빠지 마라 빠지 마라 한 패나 <웃음> 네. 고기 줄까 고기? 어 고기 주세요 아우. 그러면 너는 저거 300초 끝날 때 동안 같이 해 <웃음> 무슨 소리? <웃음> 오케이 너는 게? 끝나면 줄게 저거 개소리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얘들아 내가 위에서 잘 보이거든. 아. 어. 어. 오른쪽에 뭐가 있어. 오오오오 와! 굿 잡맨. <웃음> 야, 요거잖아, <영어잖아>, 그거. <웃음> 야, 중국어 하나도 없어. 그냥 억양만 맞추면 돼, 대충. 스스 스. 어! 스, 스스 <웃음> 스, 스, 스. 어, 뭔가 스, 있다. 기지가. 느낌이 스. 스. 스. <웃음> 화성이 뭐 있다. 와, 아, <웃음> 연비한테 미사일 쏜다. 야, 밑에서. 아 근데 델라웨어로 공격해도 될까 모르겠다 와 나이스!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저 중국어 안 해주면 선생님 터지는데 어? 와 아리가 도 하하하 끝났잖아요 선생님 이제 한국말 아... 해도 돼요 선생님 자 아, 그러면 여러분들 말을 찾으러 떠나볼까요? 네네 네. 집토 아닌 집토가 있거든? 어어어 어, 어, 어, 어. 자동차다. 자동차 그 옆에 보면은 집 같은 거 하나 있지 않아? 내가 가서 볼게. <웃음> 어 여기 집 있다. 응? <웃음> 내가 여기 하늘로 능력 써 볼게. 이리로 와 봐. 여기 응. 집 있어. 안패나길 아, 만들 거면 미리 얘기 좀해 줘. <웃음> 이거 올려 줄까? 어떻게 어떻게 올려 줄 건데?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. 오오오're 오오오 오오오. 어때? 오오오 지름길 지름길 완전 편하지요 어? 저기 우리가 살던 타워같은게 또 있네 그리고 여기 좀 여기 집이 뭔가 좀더 예뻐보여 되게 크다 이집은 근데 약간 침수집이긴해어 가구도 있어 오 근데 먹고 있구나 선생님, 위스키 드세요 선생님 위스키 빨리 한잔 드세요 여기 자건배 당연히 첫짜은 원샷이겠죠? 반샷 안 돼요, 반샷 안 돼요. 짠, 전. <목소리> 얘들아,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. 어우 아, 네. 취한다. 아, 여기 지금. 뭐가 아닌데? 여기 지금 집주인 찾았어. 어? 집주인 누군데뭔 소리야 이거? 와봐.